안녕하세요 글리쌤 입니다 유튜브 오프닝 영상이 바뀐 것 보셨나요 그런데 이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한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5개월 전에 디지털기기 소외계층 대상 교육을 갔을 때 만난 중학생이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서 영상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학생이어서 눈여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사진으로 쉽게 영상을 만들어보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헤어졌는데 메일로 저의 강의 사진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라이드 사진 영상 정도야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제 능력 이상의 것을 받게 된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내 일만 처리하기에 급급했고 내 자신만 우선이었고 항상 1등이고 싶었고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은 주변에 없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실제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얻고자 한다면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구독자분들과 저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한 명한테라도 좋은 영향을 줄수 없다면 나도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서야 누구를 도울 여력도 생기겠죠. 그럼에도 일이 너무나 안 풀린다면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의 나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걸 느낄 때 비로소 능력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내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사람 내지는 환경이 갖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둘러보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 내가 무탈하게 지내려면 우선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별탈 없이 잘 지내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능력 외에도 내 꿈을 채워줄 운, 기회,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